t e al n a 비겁한 변명입니다! n o 이 이건 너무 한거 뭐 아니냐고? 이게 얼마만이야? <웃음> 이 아저씨도 왜 이렇게 잘 타?